예, 또 여기 라오스에 오시게 되면은요, 어, 제가 예전에 어, 라오스에서 지낼 때 예, 즐겨 찾던 집입니다. 예, 훈스락게가지고선요뭐 별의별 거다 있어요. 한국에서 드실 수 있는 것들은 다 있어요. 뭐 우리 뭐 육개장부터 해서 뭐 닭곰탕, 뭐 아구찜부터 해서 뭐 하여간에 우리 한국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다 먹을 수 있거든요. 근데 제가 예, 완신이면은 쉬는 날이에요. 우리나라 따지면은 그래서 항상 와서 즐겨먹던 곳인데요 음식 진짜 맛있어요 뭐 육개장도 얼큰하고 기본적으로 나오는 반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다른 데 가면은요 어, 반찬 하나하나 다돈 주고 사서, 사서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한국 식당은 예, 그런 뭐 거는 예. 좋죠 그게 무슨 과세 육사십이 뭐 삼겹살 돼지갈비 육회 아구찜뭐 모든 순대부터 해서 다 있어요 사람은뭐 하면은 이사먹을 이거 도장이 그거 진짜예요 남자 는자네 이게 거기 우즈베 사람들 여기 음, 닭곰탕이고요 음. 음. 라오스에서 보는 닭곰탕입니다 자이 작고 반갑다 나서 일단 날이 너무 너무 좀 육개장입니다 육개장 참자 육개장이라든 이거 죠 여기 음, 맞아 육개장 겁나 맛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항상 생각 났던거 음, 육개장이에요 근데 이 부모는 고기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지만 진짜 맛있어요 항상 생각나던 육개장 먹으러 왔습니다 기가 막히다 맛이 끝내준다 변하지 않는 맛 더운 날씨에 따끈하게 육개장 한 그릇 말아서 먹으면 예, 겁나게 든든하죠 근데 고기는 잘 안먹어요 고기가 좀 예, 질겨가지고 고기는 안먹는데 맛은 기가 막힙니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